다리 위에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양아대교 위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패딩 벗고 편한 구두 벗고 서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한 <웃음> 30분을 이게 떨면서 잡고 있었어요 야이 물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해서 수영해서 나갈까 추워서 막 얼어 죽지 않을까 하고 영어로 드라마를 했는데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느꼈어요 아.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꼭 쓰는 게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날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 마음먹기를 잘 못했는데 이게 조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 저도 나름 이제 멘탈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걸 보는 순간 <웃음> 아난저번에 발바닥도 안 되겠구나 양화대교 위에 갔어요 운동화 벗고 패딩 벗고 다리를 봤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택시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고통 없는 데서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자 딱 3초예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빚만 갖고 죽자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고통은 우리 가족이 지는 거예요 안산에 다섯 평짜리 빌라에서 살때 친구들 엄마들이 전화 와요 우리 애랑 안 놀았으면 좋겠다 고돈 되는 거는 다 했어요 4시간 자면서 노가다, 대리운전, 발레 발렛. 대리하고 발렛를 죽도록 해도 400만 원 이상 벌기가 힘들었어요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모든 게싹 바뀌었습니다 급여만 한 5,8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본 시간당 100만 원 이상을 버니까 우리 집이 있다는 거에 이 행복감, 애들이 하고 싶은 거를 걱정 없이 마음껏 해줄 수 있다는 거. 1년 안에 모든 인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표님 노력하는 거를 보면 아마 10분의 1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또 용기 주시고 또 동기 주시고 하셔서 네. 이 힘든 시간을 좀 견딜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프에서 열심히 해서 네. 판매화을 하고 이제 지프를 나와서 오토유레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음. 어, 동기부여, 네. 뭐, 자기계발, 영업노하우, 감사도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제2의 또 꿈을 찾아서 네. 찾고 있는 차의 진심인 남자, 켄영입니다! <웃음> 부럽습니다. 이, 네. 이 톤이... 이, 아. 원래 이렇게 멘탈이 갑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 멘탈이 갑이 아니고 환경이,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선택에 아예 길이 갈림길이 없고 음. 절벽 끝에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수 있습니다. 아, 대표님께 가장 지옥이었던 시, 시간이 언제였어요? 개인적으로? 차를 열심히 해서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네. 제가 누릴 수 있는 나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요. 음. 그래서 강남에 또 렌트카 회사를 차려서 네. 운영이 잘 됐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었는데 네. 또 가장 믿었던 분한테 배신을 당해서 음. 가진 걸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신규로처럼 싹 날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네. 가장 가슴 아픈 게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 신규로처럼 한 번에 싹 사라지고요. 네. 그리고 전화하면 돈빌려 달라고 할까봐 음. 전화 안 받아요. 이거 어머니도 보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연락 왔어요. 아들, 아예 아, 예, 엄마. 전화 안 해도 돼. 음. 엄마 왜요? 제가 돈빌려 달라는 말몇번안 했는데요. 네. 그냥 무소식이 소식이야. 잘 사는 걸로 알 테니까 음. 전화 안 해도 돼. 엄마 미안해요. 보고 계신데. 근데 <웃음> 그 얘기를 하는데 어 되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와그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네. 망하고 저 절벽 진짜 지하 수십층 음. 밑으로 떨어지면 멀어지는구나. 네. 음. 그렇게 아마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멘탈을 확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 네. 최근에 그 50대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남자분이 전시장 앞에 찾아오셔서 음. 꼭 만나야 되겠다고 음. 자기 등짝 한 대만 때려달라고 그러더그래요 어. 등짝이니까 때려줬죠. 귀사대기는 음. 잡혀가니까.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저 되게 절실하고 음. 열심히 합니다. 음. 왜요? 뭐가 안 될까요? 여쭤봤어요. 그래. 뭐 어떻게 절실히 합니까 음. 저 출근 열심히 하고 퇴근 열심히 하고 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쉬는 날은요 음. 어, 쉬는 날은 당연히 쉬죠 <웃음> 제가 음. 얘기했어요 음.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때 놀고 음.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그거 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그러면 렇죠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네. 죄송한 얘기만 압도적으로 노력해서 음. 누가 봐도 와저 뭐 죄송해요?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면 진짜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을 수가 있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노력하면서 나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무실 오래만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오래만.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판매될 수가 없고. 영업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합니다 노력합니다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맨날 일체 유심조를 아침에 쓰는 이유가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도 바닥에서부터 해서 어, 저 시간까지 멘탈이 딱 갑이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들을 했었죠. 제가 예전에 그 영업할 때이 네. 전단지 판촉물 영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밑바닥 인생을 할때 근데 사채 빚을 이렇게 뭐 다른 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을 했는데 전단지 들고 맨 건물 2층부터 해가지고 아래로 네. 내려오면서 쭉 돌아다녔죠. 지금 다시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당장 뭐 사채비 갖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단련이 됐어요. 다니 쌤 이렇게 보면 음... 고생 하나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사진으로 보는데발 뒤꿈치가 그냥 다 갈라지고. 네. 에이... 가슴에도 상처가 있고 가슴에 상처가 왜 있던 거였죠? 원래 대리 운전하고 발렌탈 때그 모나미 불펜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근데. 졸려서? 네. 아... 허벅지를 찌르고 딴생날 때마다 또. 자애는 아니지만, 음. 이제 다지려고, 잠 깨려고 이렇게 음. 했던 게, 허벅지는 제가 살이 많은 게 아닌데, 잠이 안 깨더라고요. 그래. 어. 아무리 찔러도 그냥 상처밖에 별로 없었는데, 가슴은 아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딱이 위치가 되게 편했어요. 어. <웃음> 여기가 딱 그냥 손 위치 운전하든 뭐하든 음. 편해서, 처음에는 상처가 작았는데, 이게 점점점 네. 커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기가 상처가 진짜 상당히 크게 나있더라고요. 이 가슴도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상처 이거 왜 있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거 아빠한테 훈장이라고요. 음. 이 상처 없었으면 이렇게 극복 못하고 그렇구나. 안 올라왔다고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음. 저도 진짜 간절하고 절실했었고요. 다리 네. 위에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 네, 양아대교 위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간사한 게 있어요. 음. 패딩 벗고 저 뭐죠 편한 구두 벗고 서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요. <웃음> 영화처럼 지나가다 저기여라든지 응, 어이 뭐 주여, 청년 네. 뭐왜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음. 한 30분을 이게 떨면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네. 어, 차는 네. 못써요. 양아대 쌩쌩 음, 지나가는데 어. 자전거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은 런닝하거나 음.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관심이 그래요? 없어요. 오. 근데 저는 저거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물에 빠지면 음. 내가 어떻게 해서 수영해서 나갈까? <웃음> 추워서 막 얼어 죽지 않을까 하고 <웃음> 음. 어? 영화나 드라마를 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음. 느꼈어요. 아, 나는 관종이구나. 어. 그리고. 아, 아직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구나.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고 죽으러 와가지고. 그때는 어떤 상황인데 죽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상황이? 사실은 음. 그 대리운전하고 발레스를 해서 네.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네, 어. 그리고 지금 기억나요. 그 용인시 포곡면 쪽에 가지고 에버랜드 지나서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는 음. 게 콜이 잡혔어요. 그래요? 강남역에서 잡았는데 음. 진짜 산속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어. 근데 새벽에 나오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리고 대리나 발레스라는 사람들은 죽어도 택시 못 합니다. 그래 내가 일했던 거 그냥 아, 택시 길바닥에서 예. 얼어 죽으래 해도 아니면 지하철역 샷다 앞에서도 많이 잤거든요. 아, 예. 참지 못가 간다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경마장이나 콜트장 가면 네. 이렇게 돼가지고 퍼세식으로 문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너무 추웠어요. 와, 도저히 얼어 죽을 것 같아서 패딩에 뒤집어 쓰다가 들어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았죠. 음. 패딩 쓰고 시간 보니까 4시간만 버티자. 네. 그러면 한 5시 반대에서 환해지면 어떻게든 이 산에서 빠져나가겠지 했는데 네.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게 한 40, 40분 40, 패딩 쓰고 추워서 잠은 안 와요. 네. 그렇죠. 계속 이제 추우니까 이제 몸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너무 추워서. 그렇죠. 근데 두들기는 사람이 나왔어요. 음, 근데 그분도 아마 대리운전기사일 거예요. 어. 그때가 새벽 2시 어. 반이었는데 네. 이 산속에 누가 두들겨요. 여기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여기 나와야나와야 나와야 하는데 음. 이거 뺏기면 제가 밖에서 자야 돼요. 음. 그래서 문 잠그고 아, 없어요, 없어요 하고 소리 지르고 버텼어요. 이제 귀막고 버텼는데, 무서웠죠. 그 사람이 혹시 이렇게 확넘어뜨리면 이제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똥바가지 쓰니까, 그러게요. 그 공간조차도 지키고 싶었고, 당장 돈 100원, 1원이 급한데, 이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오늘이라면 내일 나오는 게그두 가지입니다. 음. 그리고, 그, 강남에서 화성 쪽 가는데, 공황 상태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찌르고 했는데도 잠을 못 깼나 봐요. 아저씨, 빠지세요, 빠지세요 했는데, 제가 멍 했나봐요. 어, 그래서, 그래. 톨게 그, 지나갔어요. 그래. 그래서 한십몇 키로 돌아갔더니, 만 원, 만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네, 어. 그, 여성분이 기억이 나요. 꼴랑 만원더 벌려고, 어. 일부러 돌아가셨죠. 그렇게 사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거하는데 음, 하셨군요. 그때 제가 그만원안 받겠습니다라고 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음.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네, 그만 원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주서야죠. 그게 음. 피 같은 돈이니까 죽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나는 그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는데 음, 네.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 <웃음> 주인공이 돼 사니까 비참했었어요. 이제 죽을 생각하고 다 비우고 했는데 그 다리에서 고쳐 먹었어요. 음. 이제 우리 와이프나 애들한테 모든 빚이나 아픔 고통은 제가 없어지더라도 전이가 돼서 아마 저 대신 받을 거예요. 뭐, 그래서? 그래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빚만 최대한 갚고 죽자. 그때 그 얼마 정도 됐었는데? 10억 정도 됐어요. 음. 그냥 갚고 죽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거 안 되겠다. 나한테 사기친 사람은 음. 분명히 나와서 잘 먹고 잘살 텐데. 그 사람한테 꼭 성공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음. 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다리 위에서 다짐한 게 있어요. 오늘 저의 첫 번째 인생은 음. 끝났고 내일부터는 두 번째 인생이 음. 시작이니까 뭘 하든지 악착같이 해야 음.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집 앞에 주차장이 펑펑 울었거든요. 네. 울고 다짐했었어요. 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점심시간 1시간 있어요. 발렛을 네. 해도 주차 박스에서 가면 이력서를 가지고 모든 전시장을 찾아다녔어요. 음, DM이건 벤치건 재규어건 한 어.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뭐 지점장님 뭐 팀장님 한 번만 소개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십시오 했는데 안 줬어요. 영업 탑이었는데 왜 그분들이 채용을 안 할까요? 나이가 40살이 넘었고요. 어, 나이 때문에 이때 고 그리고 이제 30대 이제 중반 분들이 팀장급인데 음. 40살 넘어서 불편하죠. 예전에 40살 에 오면 다그 얘기가 들어요. 음. 예전에 준영씨 오면 불편해 할 거고 음.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음. 이 말을 한 4, 50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음. 아, 이제 나한테는 이한 번의 기회가 안 오는구나. 음. 유일하게 네. 찌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짚프 어. 네, 제가 그토록 렌트카 대표하면서 네. 쳐다도 안 보고 미워했던 미국 <웃음> 브랜드였는데 <웃음> 찌프에서 대리하고 발레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음. 봤는데 한번 영업해보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 당연히 네! 하고 싶었는데 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챙겨보고 싶었어요. 아, 너무 행복해서 진짜. 마을 밖에서 얘기했죠. 나한테 마지막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잡아볼 테니까 해서 근데 지프차는 승용차도 아니고 이렇게 대중적인 차가 아니라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같은데저 입사할 때 판매 차종이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글라데이터가 들어서 음. 픽업트럭까지 여섯 개인데 음. 그때는 다섯 개밖에 없어서 네. 승용차 고객 뭐스포츠카 고객 네. 고급 SUV 진짜 이런 건 음. 비싼 차 이런 게 지프에는 없었어요. 그러까요 그래서 아마 다그 다섯 가지 차종 가지고 음. 진짜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네. 해보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음. 그리고 누구보다도 설명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사무실에서 네. 먹자를 했습니다. 먹자가 뭐죠? 먹고 자는 겁니다. 아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거? 예. 네. 캠프 왔다고 생각했어요. 캠프. 살면서 언제 음. 이집이라는 회사로 지, 지프가 읽으면 찝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오. 집 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진짜 나는 행복한 놀이터에서 음. 회사를 그냥 캠핑장에서 매일 좋은 차 만나면서 캠핑하면서 하는구나 해서 근데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어요. 1년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을못 되는데 음. 여보가 좀 애들 신경 써주고 내가 집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음. 약속한 게 있어요. 음. 자기 전마다 그 밤에 불 꺼진 전시장에서 연습했어요. 음. 차에 대한 설명. 롤플레이라고 아, 해요. 수입차 설명. 그래서 당직을 쓰려면 시험을 봐요. 그래, 어. 팀장급들 다섯 명이랑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손님한테 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음. 없는지를 비, 비공식적으로 딱 집어주면 설명하는 건데 그래, 어.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 지프에서는 제일 설명 잘하고 제일 노력한 상태에서 밤마다 연습해서 연습하시고. 차나 뭐, 저희 지프차 중에 뭐 랭글러? 랭글러 그러면 음.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팀장입니다. 뭐, 랭글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랭글러를 말씀드릴 것으면 전장은 4m 88cm, 5 m m 고요 높이는 1m 84cm고요, 전폭은 1,890mm, 복합력 9kg, 272마력, 4 0 8토 g 비교 차적으로는브론코 포함해서 이거를 <웃음> 별명이 자판기였어요. 자판기였죠. 이걸 머리로 외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가슴에 새겨 버렸어요. 이거 못하면 그 바퀴벌레 나오고 패트병에 음. 펄펄 끓으면 벗어 수건으로 감싸서 잤거든요. 네. 추워서. 아, 이거. 그 탑이 됐나요 거기서? 예, 네, 됐습니다. 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까 외운 것도 아니고 탑이 돼서 입사를 제가 2019년 11월 리대안 했고 음. 2020년도에 정말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판매한 1년 만에 자동차 영업 대통에서 그것도 이제 텀도 길었었고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 아닌가요? 자동차 쪽이나 다른 영업 쪽에서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음. 하루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루에 여덟 시간 일한다고 해도 딴짓하고 음. 당구장에고 넷플릭스 보고 쓸데없는 거를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저는 남들 여덟 시간 일할 때 여여섯 시간 일하면 따라잡겠다 했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음. 음. 남들 거의 여덟 시간 두세 시간 음. 집중해서 할때 하루에 거의 이십 시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음. 그 시간은 게임 드라마 조그만. 이렇게 방해되는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손님 전화통화 멘트, 손님한테 자필을 편지 쓰는 거 음. 하나하나 제가 계획한 대로 새벽 5시부터 거의 자정 1시까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거 같아요. 본인이 진짜 아까 말씀대로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음. 진짜 써보고 느낄 수 있으면 음. 시간의 공백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확 올라가지 않을 까요 맞아요. 제가 보험에서도 많이 갔는데 여러분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미쳐서 내가 간절하다, 절실하다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성공한 냐니다는데 네. 그래서 미친놈 미친년이 되달라 그래요. 도움회사에서 그, 저한테 보냈어요. 미친년 되겠으면 근데 그분이 열배 이상 찍어가지고, 네. 정말 잘 됐어요. 음. 원래 잘 되는 분인데, 동기부여죠. 불만 살짝 붙여줬는데, 뻥 터지면, 100% 저 때문에 된줄 알아요.